몸의 균형이 깨졌다. 라면은 살찌는 음식이 아니야. 라면의 무서움은 초강력 자극적인 감칠맛에 입터짐을 동반한다. 단단히 마음을 먹고 다시 시작 안하면 정말 돌이킬 수 없게 된다. 인바디 측정하고 정신 차리고 다시 시작하는 거다. 정확한 측정을 위해 물은 300ml 정도 마시고 인바디 오픈런 간다. 치팅 이후 체중 감소는 멈춰있고 과한 염분 섭취 때문인지 물을 많이 마셔도 갈증이 많이 느껴진다. 이건 고장 났어. 기계가 놀라지 않게 가볍게 올라간다. 불균형이 생겼다 자세한 건집 가서 보자 안녕히 세요 치팅 이후 전 회차 인바디 비교다 저번 80대 진입보다 체중이 늘었다 중량 운동을 해서 그런지 다행히 골격근량이 증가했다 체지방은 감소 결과적으로 체중은 증가했지만 근육량 증가 체지방 감소 보면 살은 빠진 것 같다 또한 가지 변화는 상체 근육 불균형이 조금 생겼다 오른손이 더 강력해졌다 새싹볼이 먹을 때 손을 많이 흔들어서 그런 것 같다 아닌가? 떡걸이를 무리하게 하면서 오른쪽으로 더 힘을 실어주는 것 같다 중심이 안 맞으면서 오른쪽 불균형이 있다. 체형은 조금 더 확실하게 비만에서 멀어졌다 치팅으로 체중은 증가했지만 전체적인 수치들은 전보다 좋아진 상태다 긴 정체기로 자신감을 잃고 있었는데 조금이지만 근육은 늘고 있고 체지방은 줄고 있어서 심리적인 안정감이 생겼다.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전까지 79.9kg 70대 진입 크리스마스 치팅을 목표로 시작한다. 3월 달에 나의 모습. 같은 산 같은 사람 다른 느낌. 120대 초심으로 돌아가 리코더 유산소 운동도 열심히 할 거다. 사람들은 나에게 묻는다. 먹고 싶은 거 어떻게 참냐고. 나는 말한다. 두부를 먹습니다. <웃음>